백제 유물 중에 칠지도라고 있었죠? 칠지도 칠지도가 맞나? 이렇게 돼가지고 어, 칠지도 패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백제... 백제 왕이 일본 어디에 선물을 하사를 했다고 하는 그 칠지도 칠지도 패턴이 그려질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반등이 나와서 한번 슈팅이 나왔어요 그쵸? 한번 슈팅이 나와서 어, 다시 한번 어,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종가기준 고점 종가기준 고점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S자 모양이 만들어지는 S파동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S파동은 뭐 여기까지는 꼬리 기준이기 때문에 뭐 여기는 제외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쵸? 어, 그래서 그 S자 모양이 나오는 파동이 만들어지게 되면 은 목표값이 여기서 반등을 성공한다고 하면 은 어, A에서 B까지 나왔던 이 파동만큼이죠 그래서 ABCD 패턴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니까 그냥 편의상 뭐 그래봤습니다. 음, 그럼 일단은 어, 7,300불, 400불 반등 성공한다고 하면 일단 8,200불까지는 목표값으로 잡아볼 수 있는 겁니다. 8,200불. 그렇죠. S파동. 상승파동 나왔던 종가기준의 정거점이 한 7,300불 부분 되죠. 여기에 대한 지지가 깨졌을 때, 어,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여기가 깨졌을 때는 어디까지 내려가서 반등을 다시 줄수 있을까?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4시간 반 구름대가 한 7,000불이니까, 그리고 이전에 반등을 줬었던 자리가 7,000불이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누가 봐도 여기에서는 반등을 주겠죠. 그래서, 일단은 7,000불로 다음 반등 자리를 체크를 해볼 수있고요 패턴 테스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요거, 어, 패턴 그려놓은 다음에 좌표값만 넣으면은요, 앞으로, 어,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고 그 패턴의 목표값이 대충 얼마일까 라는 것을 계산을 해주는 엑셀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사이퍼 패턴 그리고 샤크 패턴, 뭐 당연히 나오겠지. 그쵸? 6691. 좀더 밑으로 빠지네? 그래서, 샤크 패턴으로 그려본, 아, 사이퍼죠. 지금은 사이퍼. 그쵸. 사이퍼고, 샤크는 65, 64인데, 뭐, 일단은, 어, 사이퍼만 그려놓겠습니다. 사이퍼 그려놓고 ABC 그, 파, 하모닉 패턴에서 연장 비율로 그려놓으면, 뭐,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만약에, 만약에, 어, 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가서, 7천불이 깨진다. 라고 하면은, 어, 구름대 지지 깨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6, 6,700불 정도? 어, 6,700불 정도가 다음 반등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뭐이 이 자리는 그전에도 많이 봤었죠? 6,800불 고그 자리 어. 그래서 만약에 7,300불 지지가 깨진다 두번째 케이스 7,300불 지지가 깨지면은 그 다음에는 7,000불 7,000불은 구름대 <웃음> 4시간봉 선행스팬 그쵸, 4시간봉 선행스팬 그리고 음, 세 번째 반등 자리는 6700불입니다. 6700불은 이게 사이퍼 4시간봉 사이퍼 패턴 <웃음> 그 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어... <웃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단기봉에서 보면 아마 어센딩이 어생딩 어센딩이 그려질 것 같은데 어센딩 나오면서 어색 나오면서 어, 왠지 느낌이 약간 약간 안 좋은 게그 동안에 이런 식으로 캔들 넣으면 상당히 좀 계단식 하락이 오래 갔었거든요. 이런 거 단기봉에서 이런 것들 아주 세뇌가세가 돼가지고 이거 이런 것들 단기봉에서 꼬리 강하게 날고 눌림 줬을 때 어, 이런 케이스들 아, 11월 달 12월 달 내내 이, 계단식 하락 했을 때 있죠 단기봉에서 단기봉에서 양봉이 쭉 나와 그럼 개미들이 다따라붙죠다 달라붙죠 와 진짜 불장인가 보다 라고 다 달라붙으면 그때 이제 꼬리 달고 쭉 빼고 어쭉 갔던 그런 계단식 하락이 약간은 우려되가될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딱요시지점에서 나왔어요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7,300불에서 반등자리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갑자기 양봉이 쭉 나오다가 어, 7,500불 7,600불 요 원저리에서 구름대 저항받고 다시 떨어지면은 이제 어, 7,000불 7,000불에서 또 이렇게 되겠지 양봉이 이런식으로 쭉 나와 쭉 나오다가 꼬리 달고 쭉 빼겠죠 그러다가 여기서 어, 꼬리 쭉 빼고 다시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런식으로 나오면은 상당히 또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 하겠죠 조심을 해줘야 될것 같다 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걸려요 이게 걸려서 어. 또 이런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어, 이것 좀 조심해야 됩니다